아파트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1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집값은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부동산업계는 규제지역 유지에 다주택자의 매도세 등으로 하락세는 더 길어질 것으로 봤다. 4.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다정동 가온사단지 편한세상프리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1일 7억 3천만원에 거래됐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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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84 기준 호가는 8억 원 전후지만 매수세가 전혀 없는 가격이라며 일부 매물은 7억 원 초반대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하락한 곳은 세종시에 수두룩하다. 가온사단지와 가까운 가온1단지 힐스테이트 세종, 세세역단지 안신더휴펜타힐스, 새똥십단지 더샤필스테이트 등 주요 아파트 대부분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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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대상을 전국 시군구 지역으로 넓혀도 대구 달서구에 이어 2위다. 부동산업계는 세종시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봤다. 경기 침체의 우려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약세가 이어지는 데다 세종시를 둘러싼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이 전날 낸 보고서에서도 향후 하락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세종이 지목됐다. 세종시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유일한 투기 과열지구다. 반면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대전은 최근 해제됐다. 대전과 세종은 인접해 부동산 시장에서 서로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규제지역 희비로 세종시 투자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해 세종 집값이 악세를 보일 때 대전은 꾸준히 상승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내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적정 수준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서 투기 과열 지구 지속과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집값이 상승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